<웃음> 어 좋아! 진지하게, 진지하게! <웃음> 야, 방금 그림자로 봤는데 패션하게 못었어 <웃음> 와, 멋있어! 야, 멋있어! 야! 우와. 지민이 멋있다! 아오이그 자체네. 아, 가야 앞으로 가야 <웃음> 앞서와아리 <우와! 많이> 살아있다 <웃음> 와, 좋아 아 멋있다 아 뒤에서 포즈 뒤에서 포즈 멋있다 멋있다 어완준 와, 진짜 무대! 야, <웃음> <웃음> 와, 좋아! <웃음> <웃음> 아, <파이팅. 웃음> <웃음> 저뭐 하는 건지 아, 야그동이형다동이 <웃음> 아, 아, <웃음> 좋아! 야, 그거 아니야, 그거 아니야! 진실의방으로 저한 마리 야수 같아 태형아. 동석의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진실의 밥으로! 아, 진실의 밥으로! 아, 야. <웃음> 야. 아, 야, 야 좋아. 아, 저쪽으로 가 진영, 갔으나 강태공을 보여 줘. 요 <웃음> 댄싱 머신 다운. 야. 멋있다. 야, 멋있다. 와, 파츠 걸어주고 쨘! 아, 댄싱 머신 다운. 저런게 진짜 새로운 패션을 선도하는. 저떻게 마이크 떡하냐 저거. 아. 저도 패션 같다 야 무슨 하게안 보여 간다, 재 간다 가라, 재형 재형! 하이패션 종교전 <웃음> 야, 멋있다 다 멋지다 야 재형 가만히 있어도 해, 진짜 아, 진짜 멋있다 오. 와! 와! <웃음> <웃음> <웃음> 야! <웃음> 아, <웃음> 야 <웃음> 와! <우와> <웃음> 이게 진짜 멋있다. 와, <웃음> 다시 나가는데? 나간 다시 나간거잖아. <웃음> 자, 1년으로 일렬로, 일렬로 서로 갑시다. 일렬로 어떻게 나가? 아, 내가, 내가 끝이어야 되네. 언제까지 해야바바바바바바야바바바바바바바 <웃음> Oh, oh, oh, oh, oh, oh, oh, oh, oh, oh, oh, oh, oh, o l l h oh, oh, e h oh, o n o l oh, oh, oh, oh, oh, oh, oh, oh, oh, oh, oh, oh, o o o o o o o o o h o 아, 그건 유닛 떠칠 건가? 오케이, 빠. 어, 지 왕자다, 지 왕자. 왕초 느낌이네요 지금. 어, 왕초. 아, 아요 막내 막 막내 나옵니다, 막, 막내 왕초. 빠. 어, 잘 어울리네. 여, 여기도 왕초인데. 빠. 결라만, 부스테. 자, 그가 옵니다. 어. 그앞에다 무릎 꿇리 네. e 얘 오늘, 오늘 하이라이트 와 아, 아,